생명을 주셨을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방도도 내려주셨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생명을 살찌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는 아주 이건 저희 필연적인 그 사명인 거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려가야 된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예.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는 도덕과 지혜를 말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지혜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는 뭐 호요 고식하고 좋은 일반 학문을 잘 배우고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고요.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문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요새 기도의 시간에 자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자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폐역한 자, 에? 배역한 자, 미련한 자, <웃음> 악인, 이런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붙는 칭호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패역하고참 어, 폐역한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외모로 뭐, 뭐, 명품을 지장하고 있고, 뭐, 뭐, 나름대로 선진 문명을 구가하고 있어도 에, 그거는 사람답게 사는 게헐 오히려 이제 헐벗고 에, 참 외모도 초라하고 입는 것도 그렇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하신 구원하셔서 목적하신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그런 사람의 그런 삶이 우리가 뭐그 예,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느 한 때만 되고 어느 한 공간에서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신령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그게 이제 참 정직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고 아주 명철하고 총명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도를 하나님의 약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뭐 아볼로에게 속했느니 바울에게 속했느니 또그리도에게 속했느니 뭐 베, 베드로에게 속했느니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늘 땅의 수준에서 자기 관점으로 땅의 안목으로 말하는 것은 다 그게 다 사악한 거예요 어떻게 육신적인 거고 사악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도안에서 옛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외부에서 다 재료를 주셔서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거저 받은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누가 뭐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잊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고 잊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 해도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또가 과연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네 하고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또만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156문답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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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뭐 앉았을 때든지 뭐그 돌아다닐 때, 서서 돌아다닐 때든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니까 구속사만 완성한 게 아니고 구속사는 곧 우리 인생들이 누려가야 될그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안 읽고는 우리는 인생 이 진행이 안 돼, 완성도 안 되고, 시작도 못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뭐 이제 직접 구약에서는 이제 직접 들을 때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달라고 했고, 이제 실제 또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 제사장 장로들에게 그것을 백성들한테 읽어 들리게 했던 거죠. 그래 그 질서 속에서 사실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읽은 거잖아요.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무이다 뭐든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걸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읽고 교회적으로 읽는 거는 이제 교회도 은사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또 읽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나 그 읽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주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없고 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읽을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걸또 뒷부분에 좀 봤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원어로 잘 안다고 그 역사로 잘 안다고 그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 방도의 수단이고 방, 방편이고 그러니까. 그 그거를 읽은 제대로 읽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품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읽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항상 냄새 나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웃음> 거짓 성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를. <웃음> 자기 영광과 자기 위신을 위해서, 음. 절대 그렇게, 아, 읽으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돌투 회의를 할 때, 그, 이제, 가정예배도 이제, 그 때, 그런 규범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예배 속에서 찬송, 뭐, 기도가 있고, 성경 말씀을 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회로 모여도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그, 그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죠. 찬송은 곧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 기,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 기도, 말씀 없는 찬송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시편 시편 우리가 이제 1편이 2절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걸 뭐, 이제,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읍조리다 하는 표현이에요. 읍조리다. 읍졸이다. 읍조리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거를 읍조리다. <웃음> 뜻을 생각하고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어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감정 억양 없이 그 말하는 사람은 어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감정 억양을 넣어야지 그 뜻을 알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언어로는 의사 전달이 6%밖에 7%밖에 안되고 목소리, 태도를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 정서와 그 내용이 몸짓이 93%를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뭐 얘기해도 그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정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몸짓 언어를 못합니다 어, 목소리도 그냥 밋밋하게 해버려요 정보 들어서 아는 건 밋밋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 죄인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있고 완전히 각색정욕의 종로를 타고 우상송배하던 난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했다. 그리고그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이거는, 이, 이거는,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이 없는데, 내 안에서는. 근데 그런, 그런 정서가 담긴 소리를 해야지. 그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말 가지고 함부로 파괴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그요읍조린다 <웃음> <웃음> 하는 게 진짜 그 뜻을 생각하고 정서를 담아서 그렇게 외우거나 읽거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이제 그뭐 여와 하나님을 필사할 때도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그리토에게는 안간 자기, 자기 종교적 행위를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토를 대적한 거잖아요. 이건 성경을 열심히 외우, 연구하는데 대적할 수 있어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예? 율법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원어로 외우는데 뭐그 사람들처럼 자, 신앙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 보면. 원어를 외우면서도 <웃음> 원어를 외우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 나 전체를 실어야 돼. 혹이다 하나님이 아 그러니까 그 읽을 때도 그런 정서가 이시 읽어야 돼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읽어야지. 맞이 못해 그냥 헐수할수 수 없어가지고. 읽으면 이 정서가 안 붙죠. <웃음> 그그 음악에도 찬트라는 게 있잖아요. 찬트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정서를 담아가지고 그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읍조리듯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 그게 읍조리다의 그 영어의 의미예요. 아무튼 진짜 그 그냥 형식에 갇혀 형식에 갇혀가지고 맞지 못해 성경을 외우고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읽어야 돼. 읽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해야 돼. 그리스도를 드 그래야 그 읽는 게 의미가 있지 예. 가, 개인적으로 읽어도 의미가 있고 가정적으로 읽어도 의미가 있고 교회적으로 읽어도 의미가 있고 예, 거기 이제 이어서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10편, 1편, 2편에 나오는 묵상이라고 표현된 표현은 입으로 중얼걸, 중얼하며 중얼 읽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음> 소리내어 읽든지 속으로 읽든지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해야 마음에 새겨집니다. <웃음> 그런 정서가 이렇게 안으로 나면 그만큼 내가 해이해진 거죠. 좀 해이해진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것부터 주님께 구해야지. 주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정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읽어야지. 언약 백성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게 어떤 공간, 어떤 시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에요. 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방향성에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수 있죠.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말씀을 적어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성경을 함께 읽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웃음> 종교개혁자들이 이따가 또 보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다가, 그거, 저기, 라틴, 라틴, 그, 벌게이트, 불가타 역이죠. 벌게이트 역을, 그,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었고, 그 자국어로 번역하다가 죽었어요. 그뭐 로마 가토릭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화용당하고 부관참시당하고 존 위크리프 같은 분은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 저기 종교개혁 전세대인데 전세대거든요 존 위크리프 같은 분이 <웃음> 말씀이 왕노로 타게. 루터도 그, 발트 브루크 성에 그, 그 납치되다시피 해서 피신하는 10개월 동안, 거기서 신약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요번에 그, 김헌수 목사님이 영국 갔다 오셨는데, 영국에 그, 그 어디 도서관에 틴데일 하우스, 그 우리가 2012년도에 성경 형성사와 번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잘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웃음>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했는데 거기 윌리엄 틴들이라고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틴데일이 그 성경 번역하다가 화란에서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다가 화영다7개 국어에 능통한 그 학자였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잡혀서 음. 예. <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예. 일반 소설 읽는 것 정도, 일반 이제 뉴스 읽는 것 정도도 안 읽고 말. 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오직 성경의 원칙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선한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것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기억하려면 정리를 해야 돼 예? 정리를 해도 잊어버리는데 정리를 안 하면 그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이게 무슨 천재들도 아니에요. 아, 김홍정 목사님 같은 그런 그 천재 같은 분도 그걸 잊어, 자기가 한 설교를 잊어버려서 자꾸 반복해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천재는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 그래도 이게 잊어버리는 속에 이제 정서와 사상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음과 관심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매체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강력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이런,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사람답게 존재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무슨 뭐 뉴스를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봐야지. 예, 그 유튜브에서 좋은 바이블 프로젝트 같은 그런 그그 그, 그런 뭐그 만들어 놓으신 분들 참 잘해놨더라고 너무 잘해놨어요. 성경 어 제가 그이 성경 지금 김지학 선생님 공부 하느라고 성경 개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럼 너무 잘해 나가 사전도 보고 뭐다 우리 선진들의 개론서도 또 개요 개요서도 다 보지만 그 이게 모든 게 초점이 늘 가는 거예요 그 폐역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목표한 대로 가지 않고 빗나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은 폐역한 자는 빗나간 자뿔 달리고 아주 못된 성질 가진 사람이 폐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로 간 가고 빗나가는 자 그런 사람이 폐역한 자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뭐 건강, 뭐 먹거리, 우리가 즐길거리, 뭐 놀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한번 빠, 한번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뭐 잠깐 시간 가죠. 예, 정신없이 시간이 가더라고. 어떤 때 보면, 예,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국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웃음> 본래 성경은 구약의 경우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 와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경우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저기 이번에 다시 복사를 했 33페이지 우리가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히브리 성경의 형성사, 신약 성경의 형성사, 영어 성경의 형성 번역사, 우리말 성경의 번역사 이거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2010. 제가 이거를 그 이따가 제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 기회가 되시는 대로 보세요. 구약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와 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받는 교회 형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고, 자기 백성이 알아듣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신 것입니다. 시브리어도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시브리어, 헬라어도 보통 그 통용되는 코인에 쓴 거죠. 고급 학문적인 언어를 쓴게 아니라, <웃음> 그리스의 델피신전,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델포이라고 하는 말인 델포이신전인데요. 영어로는 델피신전, 델피신전에서 사제들이 신전 깊... 분곳에서 들려오던 알뜻말뜻한 신탁을 듣고 신의 뜻을 해명하느라고 곤혹을 치르는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저기 서양의 그,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요 뭐 했냐면 우리나라 이 보살들이 그 귀신한테 뭐 저기 접신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 뭐 정보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웅얼웅얼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뭐 빙의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뭐 영매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언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서양이나 도양, 동양이나 귀신 장난이에요. 그걸 문화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종교 문화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그, 그런,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게 귀신의 소리를, 신의 소리를 그러니까 듣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전한다고요. 근데 그게 마치 서로 똑같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어느 게더 맞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그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일관되게 그리도 중심의 그 게시를 일관되게 써오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델피 신전의 사제들도 알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 들은 사제의 해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제조차도 정확한 낱말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오묘한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도 말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 말을 읽을 수 없고 그 글을 몰라도 말을 깨우친 사람은 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웃음> 어, 통상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지자와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교회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령 구약성경 중 다니엘에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2장에서 7장까지 아람으로 되어 있고 1장하고 8장에서 12장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도 2장에서 7장에서는 바벨론 중심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행하신 역사사건을 담고 있고 8장에서 12장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사건들을 아람어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바벨론과 주변 국가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을 알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포로신세인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당시 문인이나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사용하던 고전 헬라어와는 달리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언어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일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다 일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그 깨우쳐 줍니다. 물론 그 이미지들이 구약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채용해서 쓰신 거이긴 하지만 하긴 했죠. 전혀 새로운 생뚱 맞은 거를 그 뭐. 생활 언어로 써서 쓴게 아니고, 구약의 그 모티브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주들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신약의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환경 속에서 알아갈, 알수 있도록 그 언어로, 어, 그 해명을 해 주신 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하셨다. 이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강구가 나오는데 이 강구에서 일용할 에피우시오스라는 번역이 정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의 헬라어가 일반 백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려지기 전에는 학자들은 신약성경의 헬라어를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의 여러 단어들이 그리스 문화를 기록했던 고전 헬라어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들이 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고전 헬라어에 나오지 않고 신약성경에만 나오던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용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일요,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음식을 뜻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직 특. 영적 언어로 해석을 한 건데 일상 언어였다는 거죠 밝혀진 거예요 <웃음> 이집트의 아낙네들이 그날 저녁, 저녁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한 음식 재료를 가리키는 말이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경의 원어가 선지자의 말을 받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선택된 언어라면 오늘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원어는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또함 함경도 평안도, 또 황해 남북 남도 뭐. 강원도, 다 사투리가 다르죠. 이게 표준어로 쓰되, 일상적으로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 단순히 내가 그, 이게, 저 언어를 안다고 해서 번역,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번역이 잘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존 로스가 그 중국말을 그 아, 중국말을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그 바꿔서 한국어 교사를 통해서 그그 그 한국어로 바꿨는데, 그걸 히브리 헬라어하고 대조해 가지고 바꿔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맨 처음에 그 서북 그 방언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그 저기 성경이 그 평안도 사투리로 <웃음> 성경이 써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존 로스가 그 번역한 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거기에는 뭐 국어학자가 들어가야 되고 성경학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고고학 하는 분들 이런 역사 신학 하는 분들 이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그, 공통, 보편적인 언어를 선택해갖고 번역을 해야 번역이 제대로 돼요. 혼자 성경 좀 배웠다고, 번역한다고.